순천 중앙동에 의류매장이한곳 생겼는데요. 이쁘고 다양한 옷들이 많더라고요. 저희 아이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. 매장 사진이나 바퀴존 사진을 찍어서 양상점을 올리며엄마에한개줄다다름이는한개더 받았지요 사은품으로 손거울도 줍니다 피팅도 넓고 깨끗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재미있요